만나서 반가워 오르수스 학생 자치단의 단장, 지마다. 난 딱히 상관없긴 한데... 예비작전팀. 전팀팀다시 닛사. 뭐, 전실 모니카. 어. 현재는 이제 걔를 바조사미라고 해요. 你陀佛先生干员黑角带着新的装备来接受博士的指挥呢不<音><音><音> 잃어버렸습니다. 도,只是个普通的雇佣兵。我得了矿。호도호비타 에시크스 카타팔토 착닌데 소관은 호시구마라고 합니다. 이제부터 디펜더 오퍼레이터로서 임무에 임하겠습니다. 박사님의 방패가 되고, 검이 되고, 그리고 요새가 되어 붕골쇠.